못말려 지아야 성적 잘 받았어. 난 30점이야. 어. 너 되게 공부 잘한다. 같이 놀았는데, 난 20점인데. 난 100점인데, 엄마가 닌텐도 사준다고 했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you know me, I'm little dude. 저 재수탱이 없는 놈 어쩔 티비 <웃음> 이제 집에 가야겠어 내일 만나자 그래 어? 보여주면 엄마가 나를 혼낼 것 같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 앞날이 두렵다 그래서 엄마를 한번 속여야겠다 엄마 저 학교 다녀왔어요 저 배고파요 점심 차려줄게 오늘 성적표 나오는 날 아니니? 다음 주에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듣기로는 저 백점이라고 했어요. 우리 딸내미 대단하다. 우리 딸 시험 기간 동안 공부한다고 힘들었겠네.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방에 가 있어. Later. Yes! Yes! y e s 항상 등 뒤에서 다친다 싸늘하다 등 뒤에 엄마의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 마라 시간이 나를 살려줄 거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한번 연락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번에 다쿠가 성적이 네? 일단 살려면 도망가자 이 다쿠 거기 서 엄마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는 없다. 지금 엄마는 이성을 잃어서 그냥 눈 감고 막 때릴 것이다. 그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몸을 피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잠시 여기서 시간을 보내야 할것 같다. 그리고 아빠는 내 편이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오실 것이다. 크크. <웃음>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무사히 빠져나와서 다행이다. 아빠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기로 했다. 레츠고 거야? 이제 배도 고픈데 박구랑 약속 있는데 늦었잖아 박구 많이 기다리겠다 저기 있네 놀래켜줘야지 <웃음> 아빠 많이 놀랬죠 간 떨어질 뻔했어 아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나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미안해 딸 오늘 일이 많아서 늦었어 대신 많이 놀아줄게 야호 신난다 아빠 같이 가요. 그래. 내가 뒤에서 막아 줄 테니까 먼저 가. 아빠도 빨리 와요. 왜 도망가?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뭐 해요? 안 되겠네요. 둘다 일단 맞고 시작하죠. 브레. 내일 어려운 수학시험이다 준비 잘하고 있어? 시험 공부 안해도 원래 잘해서 걱정 없어 당연히 수학시험 정도야 100점 받아야 하는 그 미친놈이잖아 왜 이러는 걸까요? 어쩔 어쩔 저쩔 저쩔 안물 TV 안궁 TV 내덜 TV 우짤래미 저짤래미 크크로핑봉 지금 화났쥬 개킹받쥬 죽이고 싶쥬 못죽이쥬 또박지쥬 아무것도 못하쥬 그냥 화났쥬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물안공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근데 어쩔티비쥬? 약올리쥬? 어쩔쩔쩔 안물안공? <웃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박구야 어 지아야 시험공부 열심히 해서 내일 시험 잘 보자 Nope 무슨 일 있어? 너에게 나는 절친이잖아 고민 있으면 나에게 말해줘 학교에 나오지 않으려고 무슨 일 있어? 내일 시험을 안 치겠다는 거야? 내일 아플 예정이야 너 지금 일도 아파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지금 아프지 않아? 하지만 내일은 아플 예정이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지난번에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어 이번에도 그러면 우리 엄마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시험 끝나고 보자 그럼 안녕 이뭔 개소리야 <웃음> <웃음> <웃음> 그럼 이제부터 아파야겠네 <웃음> <웃음> 딸왜 그러니? 어디 안 좋아? 내 생각에는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늘 학교는 갈수 없겠다.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야겠어. 몸의 체온을 높여야 해. 불의 기운을 불러야겠다. 아는 거봐 빨리 열부터 재어보자왜 이렇게 열이 높은 거야 병원에 가봐야겠어 안 돼요 오늘 수학 시험을 봐야 해요 엄마한테 혼나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시 실망하게 할순 없어요 난 정말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놀람> <웃음> 아니야 공부보단 건강이 중요해 일단 침대에 누워서 좀 쉬어 선생님한테는 엄마가 전화를 드릴게 엄마 고마워요 응?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선생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주세요 우리 딸 착하기도 하지 그건 걱정하지 말고 쉬어 <웃음> 지한테는 얘기하지 마. 어제 얘기는 했는데 알면 또 개거품 물 거야. 오케이. 시험 끝나고 보자. 학교 나오면 어떻게 빠졌는지 작전 공유해라. 응응. The next day. 딸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파. 오늘은 컨디션 어떻니? 여전히 좋지 않아요. 몸이 너무 무거워요. 병원 가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 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h 다꾸야 많이 힘들지? <놀람> 금방 나을 수 있게끔 도와줄게.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야. 진료 보는 동안 간식을 준비하고 있을게. 안녕하세요 <놀람> 선생님. 얘가 너무 아픈 거 같아요. 진료 잘 봐주세요. <놀람>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이 심하게 나와요 나만 잘 따라오면 금방 나을 수 있어요 What? 기다려봐요 조금만 참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뭘 하는 거야 제대로 진료하는 것 같지 않은데. <뭘> 기다리게 했네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잘될 거예요. 멈춰 주세요. 저 사실 아프지 않아요. 이미 아프지 않은 거 알고 있었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엄마한테 말하실 건가요? 돈을 준다면 말을 안할수 있죠. 그렇다고 돈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재산이에요. 이거 가져가세요. 제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뭐, 그 정도는 내가 협조해야죠. 빨리 회복하면 좋겠어요. 음!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너 꾀병이라고 그게 사실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 나은 것 같아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바로 학교로 갈게요. <웃음> <웃음> 바꾸야 환영한다 감기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컨디션 좋아졌어요 걱정 많이 되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yes, yes, yes, yes, yes! 시험 정말 치고 싶었는데 어제 힘들어서 못 나와서 아쉬워요 어제 정말 많이 생각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갑자기 중요한 일정이 생겨서 스케줄이 좀 변경되었어 정말요? 어제는 현장학습으로 화성에 견학을 갔지 정말 황홀한 경험이었어 택시를 타고 화성 여러 곳을 방문했었어 잊을 수 없는 경험이야 그럼 수학시험은요? 오늘 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되었지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오늘 시험 보고 결과를 알수 있을 거야 그럼 시험 칠 거니까 각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Later. <웃음> 어? 닥구야왜 그래? 괜찮아? 아니요 집에 무슨 일 있어? 지금 엄마는 병원에 있고 아빠는 경찰서에 있어요 그동안 미안해 힘든 걸 말해줘서 고마워 불쌍이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선생님이 너에게 신경을 많이 썼어야 하는데 내가 뭐 도와줄 게 있어? 지금 좀 힘들어서 집에 갔으면 해요 집에 가서 쉬기를 원하는구나? 네, 좀 힘들어요 알았어 집에 가는 거 선생님이 허락해 줄게 가방 잘 챙기고 집에 가서 쉬어 그리고 다른 건 필요한 거 없어? 선생님 감사해요 음? 어 방금 지나간 녀석 닭고 아니야 설마 안 됐어 앞으로 닭고한테 신경 좀 써야겠어 박 선생님 방금 전 닭구가 교문 밖으로 나가던데. 무슨 일 있나요? 다꾸가 힘들다고 해서 제가 조퇴를 시켜준 건데요 허락을 받고 나간 거예요 무엇이 힘들다고 했어요? 엄마는 병원에 있고 아빠는 경찰서에 있다고 해서 힘들 것 같아 집에 가서 쉬라고 했어요 그 녀석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수업을 빠졌거든요 엄마는 간호사이고 아빠는 경찰관이라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죠? 당연히 그분들이 그곳에 있는 게 맞죠 닷구 좀 데리고 올게요 닷구야, <웃음>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하자 나는 들리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이 들리지 않는다 너 들리는 거다 알아 돌아와 <웃음> 허락하셨잖아요 저 집에 갈 거예요 닷구야 <웃음> <웃음> 언제까지 아가치를 살 거야? 닷구야